안녕하세요 연예입니다. 여러분 지난번에 니트 소개해드렸던 영상 다들 보셨나요? 늦지 않게 오늘 또 이렇게 패션 아이템들을 소개를해드리려 왔는데요. 오, 정말 정말 오랜만에 옷이랑 몇개좀 구매를 했어요.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신발, 가방, 옷, 뭐 장갑 등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지금 앞머리를 기름진여가지고 앞머리가 쉽지가 않다. 어쨌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들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비스티의이 원피스인데 제가 이 원피스를 가장 애정하는 이유가 엄청 핏감이 딱 미니멀하게 떨어지더라고요. 특히 여기 치마 부분이 엄청 막 나팔처럼 퍼진다든지 너무 찰랑찰랑하지 않고 적당히 군살 같은 거 체형 다 커버해주면서 엄청 차분하게 촥 떨어져요. 상의도 이렇게 1차로 떨어지죠. 그래서 핏감이 되게 예쁘더라고요. 그리고 원피스가 좀 미니멀한 핏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너는 저처럼 넉넉한 여유 있는 그런 티셔츠라든지 아니면 셔츠나 블라우스가 타이트한 것보다는 훨씬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이너 같은 경우에는 보세 제품인데 이게 약간 남녀 공용이어가지고 엄청 넉넉하죠, 핏이? 그리고 같이 메고 있는 이 핑크 컬러의 파인드 카프 가방이에요. 제가 블랙 그리고 화이트 이런 모노톤 계열의 가방은 굉장히 많은데 이런 포인트 가방이 별로 없거든요. 근데 요즘에 뭔가 착장을 좀 되게 블랙 또는 화이트로 많이 매치를 하니까 이런 포인트 컬러가 있는 가방이 좀 탐이 나더라고요. 얘는 봄을 되게 예쁘게 멜수 있을 것 같고요. 크기는 보면 은 핸드폰, 쿠션, 지갑이랑 뭐 틴트 이런 거 되게 넉넉하게 딱 컴팩트하게 필요한 것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더라고요. 일단 패턴 자체가 좀 고급스럽게 빠져서 만족스러운 가방 중에 또 하나입니다. 어깨에 있는 끈도 같은 질감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이렇게 체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요즘 따라 연분홍 이런 분홍 컬러에 좀 꽂혀가지고 이런 포인트 제품들을 좀 많이 찾아보는 것 같아요. 되게 귀엽지 않아 귀엽죠? 응? <웃음> 그리고 방금 코디에다가 최근에 구매한 이 아우터를 한번 더 걸쳐봤습니다. 루즈핏으로 좀 떨어지는데 너무 루즈하지 않고 그런 각이 또 살아있는 자켓이에요. 요거 구매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저의 애착 자켓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한철 입고 말아야겠다는 라 생각으로 구매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질이 너무 좋아요. 원단이 되게 부들부들하고 그만큼 약간 얇기가 두께감이 없기 때문에 엄청 엄청 추울 때는 뭔가 확실히 좀껴 입어야 될것 같기는 해요. 근데 저는 요즘에 뭐 히트텍이랑 이런 뭐 폴라틱 두겹 정도 입고 입으면 꽤 버틸만 하더라고요, 최근 날씨에서는. 이거 네이비인데 네이비가 막 엄청 밝은 그런 네이비가 아니라 다크네이비라 되게 또 세련된 느낌이 있더라고요. 미니멀하게 입을 수도 있고 스트하게 입을 수도 있고 포멀하게 입을 수도 있고 되게 활용도가 높은 숏 자켓이에요. 이거 진짜 완전 적극 추천입니다. 사실 저만 입고 싶은데 또 그럴 순 없잖아요. 그래서 한번 소개를 드렸고요. 지금 입고 있는 자켓 컬러가 다크 네이비잖아요. 여기에다가는 그냥 좀 같은 톤으로 어둡게 이 블랙 가방을 선택을 했습니다. 이 가방은 폴렌넬 가방인데 최근에 미니 뮤트 가방 다음으로 제가 데일리백으로 정말 정말 많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에요. 솔직히 딱 보면 은 무난한데 또 이런 디자인이 많이 안 보이거든요. 이렇게 단추도 이렇게 여는 거예요. 음. 그래서 친구들이 봤을 때 되게 예쁘다는 칭찬도 많이 해줬었고, 원래 저의 그 애착 미니 뮤트 사각백이 있는데, 그걸 이제 잠깐 밀어놨어요. 요건밀라요 일단 여기 이렇게 열어가지고, 요복주리 모양을 좀 수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, 굳이 요거까지는 또 손이 안 가기는 하더라고요. 이렇게. 그 최근에 제가 이 코디를 정말 자주 입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또 오랜만에 신발을 장만을 했어요. 요번 겨울에 어그에서 로퍼 하나 구매를 하고 요번에 이렇게 메리진 락피쉬 거를 구매를 했거든요. 원래 제가 좀 부종이 심한 편이긴 한데 갈수록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다리가. 그래서 멋을 포기하고 플랫 쪽으로 요즘에 좀 많이 갈아타고 있는데 요 락피쉬 메리제인을 하나 구매를 했거든요. 이런 메리제인 같은 경우에는 앞코가 살짝 좀 얇게 빠지잖아요. 이런 애들은 저처럼 발볼이 넓으면 은 이렇게 발볼 이 형태가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은근 아파서 저는 요거는 사이즈 그냥 넉넉하게 35를 구매했습니다. 뭐 어차피 저는 양말 신고 신을 거니까 35면은 딱 양말 신고 적당하게 신을 것 같아요. 신발 밑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좀 얼음길에는 확실히 미끄럽겠죠? 미니멀하게 되게 데일리 슈즈로 잘 신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제가 이번 겨울에는 이 어그에서 로퍼를 구매했기 때문에 벨벳 정말 고민 많이 했지만 그냥 이렇게 가죽으로 구매했습니다. 그리고 방금 이렇게 보여드린 어그 로퍼인데 이거 이번에 구매해서 진짜 자주 잘 신고 다녔어요. 얘는 제가 사이즈를 230으로 구매했거든요. 근데 처음에는 좀 발볼이 아프다 싶다가도 이게 금방 늘어나더라고요. 질감 자체가 좀 스웨이드다 보니까 쉽게 늘어 일어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정사이즈 신어도 될것 같더라고요. 저는 또 수족 냉증이어가지고 발이 엄청 차가운데 이거 신고 나서는 발 시린 거를 못 느꼈습니다. 디자인은 이렇게 좀 신어가지고 사용감이 확실히 있다. 근데 제가 신발 을좀 험하게 신기는 해요. 이거 완전 소소템이기는 한데, 제가 구두나 운동화 신을 때는 뭐 화이트, 블랙 컬러의 기본 양말 많이 신었거든요? 근데 로퍼랑 이렇게 메리 제인 신으려고 어, 컨셉질을 한번 해봤어요. <웃음> 이렇게 좀 빈티지 양말을 한번 구매 했는데 너무 귀엽죠? 지금 제가 신고 있는 거는 그린 컬러고, 요 브라운 컬러. 되게 그냥 귀염귀염하고, 로퍼랑 메리 제인 이런 거 매치하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. 이런 매니지인 같은 부분은 이렇게 살짝의 포인트가 있는 양말이랑도 매치하면 되게 예뻐요. 이거는 제가 제주도에서 구매를 했던 거라 정보가 기억이 안 나요. 저는 망원동에 있는 오일장 스토어에서 구매를 해봤습니다. 그리고 양말 구매한 곳에서 이렇게 장갑도 구매를 했는데 제가 이번 겨울에는 괜히 막 앙고라 장갑이 너무 끼고 싶은 거예요. 그런 토끼 같은 느낌에. 그래서 구매했는데 를 털이 일단 너무 날리고 때가 되게 잘 타요. 한두 번만 껴도 금방 좀 회색기가 돌더라고요. 그래서 분홍색 장갑을 끼고 싶었는데 네, 되게 따뜻하고 보들보들해요. 근데 뭔가 최대 단점이 뭐냐면 고무장갑 같아. 보여 볼수록 고무장갑 같아. 그러니까 말하고 나니까 더 고무장갑 봤죠 그래서 구매하고 한 번, 두번 밖에 착용을 못했어요. 그리고 다음은 지금 입고 있는 블라우스랑 바지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 블라우스 딱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쁘죠? 제가 블라우스가 좀 많은 편이어서 당분간은 블라우스 절대 안 사야 되는데 또 보니까 이런 느낌의 블라우스는 없더라고요. 원래 항상 옷이 좀 그런 것 같아요, 그렇죠? 이거 보면 은 이렇게 되게 뭔가 깃털이라고 해야 되나요? 질감이 되게 신기해요. 그리고 어깨에 셔링이 들어가 있어요. 보통 어깨에 셔링 들어가면 뭔가 뽕 같고 어 전전좀 어깨가 있는 편이라서 어깨 커버해서 싫어하는데 얘는 셔링이 있어도 되게 잔잔하고 좀 뭔가 사르르 가라앉는 그런 느낌이라서 입었을 때 예쁘더라고요. 요리요리하기도 하고 러블리하기도 하고 뭔가 좀 세련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다 있었어요. 여기 허리 부분에도 이렇게 끈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한 이런 느낌으로 매듭 묶어주는 게 가장 핏이 좀 예쁘게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지난 여름부터는 좀 오브 바지라고 해야 되나? 아무튼 되게 펑퍼짐하고 살짝 기장감이 긴 반바지가 되게 매력적이어서 그런 바지들 위주로 구매를 했거든요. 제가 좀 키가 작다 보니까 체구가 작은 편이라서 그런지 살짝 두께감 있는 이런 반바지는 좀 부해 보이는 게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좀 위에는 좀 슬림하거나 크롭 기장이 된 상의를 입는 게 받쳐주는 게 가장 예쁠 것 같더라고요. 사실 반바지 뒷부분이 밴딩이 아니면 좀덜 부해 보이는데 요즘은 거의 다 밴딩이 많이 나오잖아요. 뭐 사이즈 측정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밴딩이다 보니까 더군대기가 튀어나오더라고요.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. 혹시 밴딩 안된 이런 반바지 있으면 은 저한테 정보 한번 남겨주세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셔츠인데요. 뭔가 셔츠랑 블라우스 가운데 의 느낌의 옷을 좀 찾고 싶었어요. 셔츠는 엄청 딱 떨어지고 블라우스도 너무 여리여리한데 코그 중간에 느낌이 있는 셔츠 블라우스 찾고 있었는데 딱 보이더라고요. 일단 컬러가 되게 크림 레몬 옐로우 느낌이어서 되게 따뜻하고 지금부터 봄까지도 입기에 딱 좋겠죠. 그리고 요런도 주름 핀딱 잡힌 거는 되게 블라우스 느낌 이확실나요 셔츠는 좀 빳빳하고 단단하고 블라우스는 너무 여리여리 쉬폰하다면 그냥 딱그 중간의 느낌이에요. 사실 이것도 이번에 산 거긴 한데 진짜 저의 애착 셔츠가 될것 같습니다. 음 너무 예뻐. 컬러감도 되게 따뜻하고 좋아요. 제가 입어보니까 이거는 롱스커트랑 매치를 해도 괜찮고 제가 지금 입은 것처럼 살짝 기장감 있는 반바지랑 매치를 해도 모던한 그런 무드가 좀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 셔츠까지 오늘도 모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네. 뭐 지난번과 동일한 멘트긴 한데 진짜 외출을 정말 잘안 하다 보니까 옷을 확실히 구매를 많이 안 해요. 평소였으면 더 많이 보여드렸을 텐데 오늘도 이렇게 좀 소소하게 보여드리는게좀 아쉽긴 하네요. 음. 그래도 오늘 영상도 꼭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랍니다. 오늘 영상도 이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, 여러분. 어, 날씨가 되게 변덕을 좀 부리는데 꼭 건강 챙기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납시다. 안녕